안녕하세요,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. 아, 오늘 지수가 그래도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해줘서 오늘 하루가 뭐 어, 즐거우신 분들이 아주 많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어, 그 중에 어, 오늘 아주 그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 특징을 보시면 정치 테마주들이 아주 시장을 주도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죠. 어, 그 대표적으로 이제 한동훈 주의 금비가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어, 그 관련된 어, 하위에 있는 종목들 다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이낙연주, 어, 남아토건이 어, 15% 상승을 했지만 또 한동훈 관련주에 비해서는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한동훈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어, 금비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이제 10만원대에 바짝 이제 다가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과연 이제 10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 한번 좀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. 또 얘는 이제 주당 그순위 그러면은 적자 폭이 여기 있는 주 중에 가장 높습니다. 하지만 시가 총액을 보시면 이 상한가를 쳤지만 아직 이제 천억이 안 되는 낮은 수준이죠. 그래서 항상 그 급등을 하고 어큰 폭의 상승을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시가 총액이 작은 종목들이죠. 어 아무래도 이게 큰 종목보다 무거운 종목보다는 이게 가볍기 때문에 뭐 날라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 그래서 유니드 bt 플러스 15% 상승을 했고 얘도 15% 상승 했지만 이제 8 6 억, 얘보다는 이제 조금 어낫 낫죠 그리고 사마왕관 예 세트조의 금비 움직이면 이제 사마왕관 동반해서 이제 같이 움직이죠 예어예뭐 얘. 얘 현대 코퍼 움직이면 코퍼레이션 홀딩스 이렇게 움직이듯이 어 같이 움직이는 이제 사마왕관 어, 얘도 마찬가지로 1,2,3분기 적자입니다. 거의 어, 9%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은 이제 800억대 수준이죠. 어, 그래서 얘 3개가 가장 좋았습니다. 그리고 부방 6% 어,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시면 다 시가총액이 1000억원대 수준이죠. 가장 높은 건 이제 현대코퍼레이션 그리고 가장 낮은 놈은 시총이 가장 낮은 놈은 디지캠이 435억 얘가 2300억 수준이고 어, 실제 실적이 제 찍히는 기업을 보시면 현대코퍼는 7500원을 벌면서 퍼는 2배 수준이죠 어, 그, 하지만 이제 북채는 이제 가장 높습니다 여기서 320% 그리고 배당률은 3 .3. 그리고 어, 그 배당률은 3.3 그리고 또그 실적이 나오는데 보면 보시면 이제 현대코퍼가 3배 수준이고 PBR은 어, 가장 낮은 놈은 이제 KCC 오늘 이제 5% 가까이 상승을 했죠 0.34 시가총액은 1,500억이고, 그 다음, 이제, PBR이 낮은 놈은 현대코퍼. 얘는 퍼는 3배, PBR 0.43. 배당률 4.5. 그래서 4.5 정도의 배당 수익률 나오는 놈은 성보 극동. 뭐 요세 개가 작년 배당금 기준에서 뭐요 정도 나왔습니다. 그래서 실적들을 보시면 뭐 6배, 3배, 뭐 충분히 이제 작년 배당금 정도 줄수 있는 어 이런 밸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이제 요세개 종목이고 어, 시가총액이 대체적으로 이제 다 천억 대 수준에 있습니다. 그리고, 어, 그럼 간단히 한번 차트 몇 개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. 어, 먼저 그 상한가를 쳤던 이 금비 한번 보시죠. 어, 보시면 최근에 이제 어, 정치 테마주로 상당히 급등을 한 모습이었습니다. 그리고 10만 원대 이 아, 10만 원 선이 과연 이제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지? 어, 한번좀 궁금해지는 그 위치대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, 월간으로 보셔도 지금 10만 원선한번 어, 이제 뚫기가 가장 힘든 라인이었죠 이 라인이 어, 과거를 보시면 16년에 뭐 18만 원대까지는 한번 찍었던 어, 전례가 있는 금비 다음은 사마 왕관입니다 어, 보시면은 금비보다는 좀 약하죠 아직, 아직 모습은 하지만 200일선 요 200일선까지는 이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. 오늘 윗꼬리는 달렸지만 아직은 이제 200일선 위쪽에 이제 위치한 어, 사마왕관 다음은 부방입니다. 부방도 10월달 이후에 뭐 거의 안 꺾였죠. 그리고 한번 이렇게 급등한 후에 또 길게 한뭐 반달 가까이를 이렇게 조정을 한번 받았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재차 다시 이제 급등하면서 어, 200일선 요 라인대에 이제 바짝 와 있는 상태죠. 아, 오파스넷. 얘가 한동원 관련해서 뭐, 가장 이제 좋은 흐름으로 올라갔었던 종목이죠. 뭐 12,000원 대의 최고가 이후에 이제 계속 하락 추세에 있었던 오파스넷. 오늘 이제 5% 반등을 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 21선. 어, 21선까지는 아직 못 미치는 위치까지 상승한 모습이죠. 다음은 노을입니다. 아 지금 보시면 이제 9,000원대에 아 요기에서 이제 계속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. 위거리들을 이제 계속 다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요천요 9,000원대가 과연 이제 넘을 수 있을지 어 한동원 관련주들이 어, 계속 이제 이런 추세를 이어간다면 한번 좀 9,000원 이상 한번 돌파를 할수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. 다음은 KCC 건설입니다. 아, 건설주 다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좀 나락으로 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 관련 주로 움직이면서 한번 이제 큰 시세를 한번 줬었죠. 그리고 또 시기는 또한 반달 얘도 마찬가지 뭐 이런, 이런 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어, 2 1선에서 아직 이제 버텨주면서 오늘 어, 큰 폭으로 이제 다시 반등한 어, KCC 건설 어, 어느 정도 저점이 지금 2 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, 앞으로도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. 어, 한동훈 관련주 중에 가장 시총이 낮죠? 얘가 어, 그만큼 이제 가벼운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2 1일선한 어, 번도 이제 이탈하지 않으면서 움직이고 있죠. 그래서 어, 앞으로 이 5천 원 라인 때한번이어 뚫었지만 다시 이제 밀렸던 라인이 5천 원이기 때문에 희름을 아, 좀 보면서 5천 원을 어, 과연 이제 어. 5천원 선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어, 궁금해지는 디지캠입니다 뭐 태양금소 어, 얘도 한번 지금 1800원대에 고점을 한번 찍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 는 이제 21선을 좀 이탈을 했습니다 좀 이치상으로는 어, 다음은 극동유화입니다아 지금 보시면 얘도 이제 한동원주 움직일 때 같이 이제 움직이죠 뭐 이런 상승 흐름은 거의 이제 같은 흐름으로 뭐 10%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보시면 이제 21선, 2일선을 거의 이제 안 깨고 어, 움직이는 모습이죠. 그만큼 이제 21선의 어, 지지를 좀 강하게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, 지금 4천원나인때 한번 이어, 다시 이제 요4천원나인때 이상으로 갈수 있을지, 어, 한동원주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좀 요, 어,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. 아, 다음은 현대 코퍼레이션입니다. 아, 얘 보시면은 지금 2만 원대가 아, 연중 이제 최고가 수준이 이제 요 2만 원대죠. 어, 그리고 계속 이제 위에서 어, 지금 18,000원 선에서 어 계속 이제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좀 실적으로는 어, 괜찮게 나오지만 원체 이제 소외받는 주식이죠.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이제 거의 뭐 청정 구역인 현대 코퍼레이션 어, 성보화학, 아, 얘도 지금 어, 상승세를 이제 어느 정도 어, 보여줬던 종목이죠. 이제 하지만 좀 21선에서 어, 얘도 이제 꺾였죠. 21선. 하, 21선을 좀 이탈한 모습이죠. 다음, 토비스입니다. 아, 지금 카지노주들 상당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 토비스 뭐한동운도 연관이 있지만 또 카지노주가 어,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얘도 이제 21선을 거의 이제 이탈 안 하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 입니다 보시면은 얘도 뭐 거의 흐름은 이제 비슷하죠 한동훈주 흐름을 거의 이제 좀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좀 21선에서 약간 좀 빠진 상태에 있는 현대 코퍼레이션